그만큼 끼도 많고 재능도 많고,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균적인 시선, 편견, 네. 그런 것들 자꾸 깨뜨리려고 하나 봐. 올해는 좀 어때요 이분 근데 상반기에만 조심하면 돼. 입도심말도심 조심, 조심. 그냥 조용히 하면 돼. 근데 김희철 씨가 네. 학폭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한 거예요. 어 해놓고도 욕 어. 먹었네. 어, 자숙해야지 뭐. <웃음> 해명할 것도 없어 그거는. 음. 조용히 있어야 돼 그냥. 아, 그 그런... 음. 난 결혼은 해도 한번 갔다 온다고 보여지고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연수당입니다. <웃음> 제가 오늘 네. 사주 하나 가져왔거든요. 네. 사주 한번 봐주세요. 네. 왜 이렇게 개 또라이를 줬어? 아주를 개 <웃음> 또라이 아니면 천재지. 근데 두개다 있네. 얘는 조금만 더 갈고닦지. 완전 천재성도 뛰는 앤데. 근데 하나 나사 빠지네 있지. 그래서 천재가 못됐다. 아 <웃음> 나사가 빠져서? 근데 이게 노력하면 되는 것도 있어. 되는 걸 너무 잘 알아. 왜 그런 거잖아. 내가 1 더하기 1을 하면 2라는 걸 아는데 네. 얘는 3까지 아는 애야 오? 그래요? 그 정도 존재요? 응 뭐. 공부머리라기보다는 왜생활에 뭐. 그런 잔머리? 근데 그걸 사람들이 <웃음> 굉장히 똑똑하다고 스마트하다고 보는 거지 그래요? 그래서 요상한 데 꽂혀요 어.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균적인 시선, 편견 이 네. 그런 것들을 자꾸 깨뜨리려고 하나 봐 어. 그리고 띠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복도 많아요 음흠. 자기가 사람들을 좋아하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자기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요 음. 그만큼 끼도 많고 재능도 많고 여러 다방면으로 뭐 다재다능하다고 하잖아요 네. 이런 사람들은 진짜 예술적으로 풀어먹어야 되는 사람들 오. 그림을 그린다거나 음악을 한다거나 춤을 춘다거나 진짜 예술적인 끼 올해는 좀 어때요? 이분? 근데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상반기에만 조심하면 돼 올해 입마에스마하시는 거죠? 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. 입도심, 말도심, 행동도심, 사람 만나는 것도심, 돈 쓰는 거도심 어떤 장소 가는 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자숙생활 을 해야 되는 거지. 뭐 재진계에 따라면 더 자숙생활 을 해야 되는 거고. 선생님 말씀대로 음. 지금 상반기에 뭔가 일이 떠졌어 이 사람이.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게 좀 만족해 좀 시선이 비춰졌거든요 그냥 중이면 돼. 그랬잖아. 아까 자숙해야 된다고. 아, 생일 때 조금 플러스해서 한 7월 때까지만 조심하면 그나마 좀 잠잠해지고 아, 다시 조금 조금씩 깔짝깔짝 될수 있어요. <웃음> 이성은 좀 어때요, 이분? 많아요. 여자가 많은 거랑 정말 내 사람, 내 이성으로 내 마음을 줄수 있는 사람은 다르거든요. 어, 그래. 여자 사람은 많아요. 어. 남자 사람도 굉장히 많아. 이분 나이가 좀 있으신데, 결혼은 응. 안 할까요? 난 결혼은 해도 한번 갔다 온다고 보여지고, 그래서 자기가 아, 이렇게 해도 결혼 생활 못할것 같으니 안 가는 것도 있어. 이분 응. 인간 관계 같은 거는 좀 좋은가요? 되게 오지랖 넓은 사람 있잖아요 네. 그런 사람으로 보여 아,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. 섬세해요 하물면 내가 어? 희진이 오늘 까만 양만 신었네? 어제는 하얀 양만 신었잖아 아 진짜? 그런 거 있지?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찌면 무섭지 아, 그래.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면 네. 질문해 볼게요 이분 가수 김희철 씨. 슈퍼주니어? 네 근데 김희철 씨가 음. 학폭에 대해서 소신발언을 한 거예요 학폭이 안 좋다는 걸 얘기를 한건 맞는데 응, 응. 막 거기에 개새막시발막 막 아, 그런 아, 지옥을 아, 아, 먹으면... 수위 조절을 못 네, 했구나 수의. 어 해놓고도 욕먹었네 좋은 <웃음> 소리 해놓고 욕먹었네 <웃음> 어, 자숙해야지 뭐 해명할 것도 없어 그거는 음, 조용히 있어야 돼 그냥 어, 어. 어. 앞으로 도 이런 말 가진 노, 논란 같은 게또 터질까요? 있을 거 같아 앞으로. 나이 들면 들수록 그게 더 명확해지고 정확해지거든 음. 자기 인지도도 있기 때문에 그거만큼 자기의 말이 힘이 실린다는 것도 본인도 분명히 알아요 그만큼 계산도 이 사람이 안할것 같아?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거? 이만큼 잠잠해질 거다 더 크게 되겠다 알죠? 김희철 씨가 이웃에 나와요 거기 나와서 아나 결혼하고 싶다 결혼할 수 있어요? 아니? 그래도. 아니? 누구 어떤 여자랑 누가 결혼할 건데? <웃음> 이 사람도 되게 금사박이네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하니까 결혼까지 못 가는 거지 어.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굉장히 많았을 거야 정말 이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 순간이 어느 한 포인트일 거 아니에요. 그 포인트를 어 넘고 싶은데 아 점을 찍고 끝나버리는 거죠. 앞으로 어, 좀 조심해야 될점한 가지 얘기해 주시고. 나는 약간 저쪽이 좀 약해 보이긴 해요. 뭐 지금 아파서 병큰 병이 생긴다는 거 아니고 기능 저하로 잡히기 때문에 관리하셔야 됩니다.